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BTS의 아래 슈가 지민입니다. 폴드 2입니다. That f 입니다 That Fold t o 오 o n a o n 좋네요. 커졌나? 네. 이걸로 게임하면 <웃음> 평소 이런 식으로 쓰다가. 네. <웃음> 오. 오, 오 <웃음> 와. 네, 너무 오, 괜찮은데. 아, 혁신입니다. 혁신이다. e c o m e s